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일어났다가 올라오면서 다 액션 이게 되게 어렵고 애매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제가 레슨할 때 회원님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 실제로 본인의 복근을 어 죽을 때까지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실제 이 연구 결과에서도 많지는 않고 많이 볼 수가 없죠 자기 복근을 어떻게 봐. 그, 그렇게 시합같이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복근이 나오고 하는데 어... 특히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부분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도 거의 아마 자기 복근이 뭐 6팩인지 A팩인지 4팩인지 뭐 복근이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 일단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그한 번은 본인 시스 식스팩인지 에이팩인지 복근이 몇개인지는 확인을 한번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으로 돌아가서 음, 홍언니는 그래도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면 아... 체지방이 없어져서 식이요법을 하고 체지방이 없어져야 복근을 빨리 보일 수있다의한 표입니다 그래도 굳이 고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먹는 욕심 버려야 돼요. 이거 보면서 지금 이렇게 뭐 치맥 드시면서 피자 먹으면서 보시는 분들 빨리 이게 앞으로 치우시고 네. 체육관으로 빨리 가세요. 어 복근 운동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줬던 레그레이즈와 시도 잇몸이 느끼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아져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 뭐, 집에서 맨몸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아니면 체험에서 다른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레그레이즈, 시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안된 케이블, 그렇지 시덥의 효과가 있죠. 비슷하게 상복부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조금 더 하시면 좋냐? 시덥, 복근 자체가 내 상체 무게 자체도 힘들어. 힘들 수 있잖아요.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 몸무게, 상체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무리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내려갔다 못 올라와 그런 분들은 얘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5, 7.5, 12.5 이렇게 이렇게 내가 가볍게 하면은 근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케이블로 하면은 훨씬 더 어... 초보자이지만 횟수를 정확하게 15회, 20회를 할 수가 있죠. 시덤이랑 똑같이 이 고관절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척추를 둥그랗게 말았다가 켰다가 말았다가 폈다가 치운는요자 서른 고정 당겼다가 늘렸다 이런 거 없어요. 머리뒤에 고정하고 치 말고 자 척추가 흐르고 척추를 꾸끈하게 다시 말고 척추를 꾸끈고 이렇게 하체하고 골반은 고정해요 그래서 당기면서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기 하나 바라 상체, 골반 고정 상체만 당기다가 끝다가 이거 B B 안된 시덕 같은 경우는 내, 몸, 내 몸이 무기 때문에 몇체를 조정할 수 없잖아요 무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단계서 에 이제 못하니까는 그거는 못할 때까지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거는 어, 다른 부위랑 마셔가지고 한 20회 전으로 초보자들 20회 전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뭐한 30회 40회 너무 쉽다 그럼 무조건 올려야죠 근데 무게를 올렸는데 뭐한 5개밖에 못해 그면 무게를 조금 줄여서 집중을 하시는게 조금 더 좋습니다 15에서 20회 정도 사이에 힘들게 끝나는 횟스 세트는 어, 한가지다 어, 한 4세트, 5세트 이상 하시는게 좋아요 고급자들은 집중도가 좋기 때문에 세트수가 쭉쭉 떨어지지만 초보자들은 집중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하시는게 하시는 낫습니다 그냥 5세트, 6세트 하셔도 돼요 10세트 하셔도 돼요 안되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덜 하는거보다 많이 하는게 괜찮습니다 이다는은 행잉 레그레이즈는 들어사는 레그레이즈의 어, 대체 운동이 될수 있어요 근데 형언니는 행잉 레그레이즈를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천도 많이 안하는데 얘를 매달려 있는 힘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거는 추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들서하는 레그레이즈가 훨씬 더 복근에 집중하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을 거예요. 레그레이즈 추천! 와, 아, 진짜 많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 지금 현재 체지방이 15%, 20%, 요 정도 사이다. 열심히 하면 한달 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30% 가 넘어. 40%야. 근데 이거를 볼수 있다?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한달 안에 뭐한 20% 이상 빼?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아마 15%, 20% 이 평균이죠. 남자 평균. 이 정도면은 한달 열심히 하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하게. 자, 어언니그 복근 운동한 팁들 보셔서 열심히 따라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소리> 근육이 아무리 커. 근데 체지방이 내 몸에 40%야. 50%야. 보일 수가 없죠. 보일 수가 없어요. 덜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빨라요. Nope. 제가 비만으로 간지 20년, 30년.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이제 몸을. 뭐? 살도 빼고 건강한 몸을만들고 싶어요 살을 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웨이트를 시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 웨이트를 시작해야죠 웨이트를 시작을 하게면 자연적으로 살이 빠집니다 왜냐 내가 먹던 칼로리는 똑같다고 가정해요 뭐 일부러 막더 먹으면 어쩔 수없지만 똑같아요 근데 내가 먹던 운동하는 칼로리가 소모가더 생겼어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빠져요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면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많으니까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먹는 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칼로리도 죽으니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빨라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먼저 해서 기초 대사량도 늘리고 내 몸이 조금 더 이렇게 다이어트가 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웨이트 시작 그 다음에 식이요법 시작